One, two, three Hmm, looks delicious Assalamualaikum.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오늘 드디어 홍천 가는 날입니다. <웃음> 진짜 나 정말 너무 너무 너무 오랜만에 여행을 가는데요. This is very famous vacation place, and the reason that I go this vacation is we didn't do Eid celebration well, so this is kind of late Eid festival with my friends. Oh, I'm so excited. Let's go, go, go, go. Hello. Assalamualaikum. Why are you late? 안 늦었어. e 아직... 직요 But how do you feel? <laughs> Nothing? Not yeah. excited? Not excited Why i no. sick boy? hungry, l e t I have no money d o u t him, crazy rich Asian r i g h here Hey, Dani Dani Delicious? <laughs> It's all mine Can you give me one? It's all mine Yes No t o y You want to sleep here? Get off Okay, bye bye, good night Bye Hello Assalamualaikum Why are you so late? I'm s o r 와, a l l 오랜만. 출발합니다, 신납니다. We are going t Hong o n w y a h It's h s o m e t o w n Soldier in here. I Army mean, 2 years. I'm sick of here anyway. You hate Hong o n Yeah, I, I'm, I hate n d sick and tired of h o 그럼 내 물이 차가울 것같고생하습니다 Bye bye. 와. 오. <웃음> 와, 되게 예쁘다. 오, 여기서 바베큐. 도착했습니다. 완전 예쁜데요? 완전 예쁘죠? 야, 있어 거는. 와, 장난 아니야. 수영장도 있어. 와, 일단 그러면은 짐부터 풀러 가겠습니다. 일단. We are live. Here is our place. 오 h e l l o guys. What are you doing now? I'm making ramen. Delicious ramen? h a l a seafood ramen. <laughs> i um really good at cooking. everything? Mm. wow. will you marry me? no you're too ugly. 아. 이브라힘 형보 o instagram. <laughs> instagram. instagram. 아네. addicted. editor. cooker. lamp <laughs> cooker. lamp <laughs> cooker. oh <laughs> wow. It s m e s good. i e a l smells y good. r e d e r a y good. i e l l s r e a l o y o r e i l l g o t r i i o r o o r e y o r e a r e y o r a y o s w i m You gotta be kidding me! <laughs> I'm d o i n h a s t o n t Make my video, h a r a n Wow, o w n the r o a is r l l y e Hello, hello. Yes, lake, lake, lake, lake, lake. I just put my feet in the water. Look at the pool. Isn't it cool? Yeah. Wow, you're a man. 어디까지 가? Whoa, whoa, whoa, yeah. Let's go inside the b a r e r Can you do it? Sure, why not? Really? 아 오케이, 아베아베고 예스! 으더돼이나 h e s p l e help me! I o n know. e s Help me! Help m Woohoo! a l h a m d u l i l l a h So he will gonna go into water or not? What do y o h e won't. He's just coward. He's just chicken. Yeah, he will not gonna go into water. i <laughs> t <laughs> <laughs> <laughs> <laughs> Wow. wow Okay, I l l try I l l try Water. o o m It's very nice <laughs> 뭐디 삼아? My belly. Oh. So what is this? Oh.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렵잖네. o e a h So 내서 쏟. 내려 And 쑥쑥. 쑥쑥. Ah. Ah. Lamp is die. t o m a t 쑥쑥. <웃음> 그놈 쑥쑥 왜 하는 거? 쑥쑥. <웃음> This is a lot. Can you eat this? Everything? But I eat a lot, you know. Okay, I will not worry. You eat. Grill! Wow. w o 미쳤다 미쳤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배고파요. Dum dum dum dum o u m Dum dum u m d u u m Dum d m dum dum o u m d u 여기 하나에 얼마예요? 여기 이하나당1 5 0 0 0원이에 하나에 0나에 하나에 하나나가요나에룩 베리베리 에 하나에 저거 샤실라 에실라 yes. 샤실릭 와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하나에 하나 하나 먹을까? 먹어때먹야 어, 응. 응. 네. 먹어 빨리 먹어! 개맛있어 진 오케이 오케이 맛있어 맛있어? 스 t 라 m e l l s l 음!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식당보다 맛있는데? 응. 냄새도 안나 음. 엄청 쫀득쫀득하고 맛있다 이거는 진짜 커! 이거는 응. 진짜 남자의 음식이야 응. <웃음> 음식이 있어 나 살고 싶 나도 양, 양고기만 먹고 살고 싶은데? Taste taste. 솔직하게 내가 먹어본 여기중에서 진짜 탑3 안에 들만큼어 진짜? 참... 일단 크니까 음. 맛있어 아 분위기가 좋아졌네 되게 이런데 여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말이야 <웃음> 어, 남자들 셋이서 왔네 계속 <웃음> 저 얘기한 거니까 <웃음> 아, 아. 근데 그걸 이제 공론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가 한국의 무슬림 자체를 막 그것 때문에 이걸 팔로우 하니까 기대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너가 너무 완벽한 무슬림 이게 돼야 네,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무슬림이라고 완전히 누막 이맘처럼 막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 음. 그냥 무슬림 그냥 미, 믿음 있는 건데 근데 진짜 본명이 완벽하게 행러하지도 그러면 거, 오늘 거. 맛있는 양고기를 먹게 해준 후세인에게 감사하면서 양고기를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내 스멜로 사는다 This is the end of our trip. We had a delicious lamb meat that we hadn't eaten. Such a great eat party. And I didn't put it in the video, but we prayed together and talked about Islam all night long. And it was so happy for me. Because I can't do this with my Korean friends, you know. <laughs> Alhamdulillah, thanks to Allah for giving me such good friends.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ma a s a l a m a h Thank you.